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주말에 태풍이 지나간 이제 오늘은 상쾌한 월요일인데요 어, 초롱소장에 드리는 오늘의 관심 뉴스는 국제신문에 실려있는 부산지역 주택시장 하반기 깜짝 반등과 침체가 속 엇갈린 전망이라는 김영록 기자님의 기사를 가지고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정부의 각종 규제 여파로 올 상반기 부산의 부동산 지표는 바닥을 찍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어, 하반기에는 지표가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슬슬 나오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 열기가 살아난 탓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부산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17년 9월 18일 그날을 1 0 0 1로볼때 지난 15일, 7월 15일은 92.9까지 9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매매가격지수가 올 상반기 1월에서 6월이죠. 부산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9,900. 19 71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2015년에는 54,805건이었고, 2016년 41,543건, 2017년 39,459건, 지난해에는 27,543건이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올해 상반기는 12,404건, 2015년은 35,617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미분양 주택수는 지난 1월 5,224가구에서 2014년 11월 5,350가구로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000가구를 넘기더니 지난달에는 5,220가구가 미분양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요. 동의대, 저희, 제가 다니는 학교, 학과장님이신 강정규 학과장님은 금리 인하 영향도 있고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된 대형 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이 된다며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상반기보다는 덜 힘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셨네요. 그리고 최근 부산 진구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징후로 풀이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1순위 청약은 평균 경쟁률이 무려 60.82대 1이나 됐다. 84제곱미터 A형의 경쟁률은 103.88대 1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앞서 분양을 진행한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과 레미안 어반파크도 각각 11.62대 1과 13.03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영산대 서정열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 가능성에 대해 다소 어둡게 전망을 하셨네요. 서 교수님은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도 추가로 해제해주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커서 상반기의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심리적 위축 때문에 그냥 침체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분양 분위기가 살아났지만 이 영향으로 오히려 해수동, 해운대수영구 동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제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운대수영 동네구도 규제를 풀면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부동산 서베이 영례 대표님은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이 안 좋아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물꼬를 틔워줘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강약, 가장 강력한 물꼬 트이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이 내용은 김영록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어, 최근에 정말 금리 인하를 한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은 풀리는데 계속 다 규제를 묶어 나누니까 그동안 못 올라간 곳 규제 때문에 못 올라간 곳 규제를 쏟아부었음에서도 올라간 곳이 많은데 규제 때문에 못 올라간 곳이 있다면 이 금리 인하의 영향을 조금 누리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의 의견에 한 표를 던집니다. 어, 오늘 벌써 월요일이 한나절이 다 가버렸네요. 한주 새롭게 시작하는 멋진 한 주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